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깸지입니다 배그가 출시된 지도 벌써 6년차. 이젠 파밍도 귀찮습니다. 오늘은 총을 먹지 않고 맨손으로 치킨을 먹어볼 거예요. 아! 아! 첫 번째 게임입니다. 생존인원 3명, 왼쪽에 1명, 그리고 어딘가에 1명이 숨어 있을 거예요. 아, 나가야 되는데 양각인가? 오른쪽은 안보이는데? 저긴가? 저 앞에 있나? 음 오른쪽은 없는 것 같고 아 제발 쏘지마라 쏘지마라 아, 아, 아. 저 앞에 있네 무번해결라 적들이 교전하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남은 적은 한명 침착하게 피를 감았어요 어 여기 보이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두번째 게임입니다 생존 인은세명 남은 적들이 교전을 시작했어요 라운드 1 화이트 자 왼쪽 자 오른쪽 푸시하는 오른쪽 자 왼쪽 선수 투척 자 수류탄 자 수류탄 아 아쉽게 불발 푸시하는 왼쪽 자화염병자화염병 자, 들어갑니다 남은 적은 한 명. 침착하게 적을 유혹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혼자 오셨으면 저랑 같이 노실래요? 혹시 혼자 오셨으면 저랑 같이 노실래요? 정말요? 근데 저 남잔데요. 아! 오히려 뭐 좋아. 저 한번 추실? 푸르르! 호우!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저걸 유혹하는 데 성공한 저는 적에게 갖고 있던 약을 줬어요. 저기 정신없이 약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아 이거 아니지! 아! 세 번째 기회입니다. 남은 인원 3 명. 드론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여기 한 명. 어쟤나 보일 것 같은데? 왼쪽에 한명 있고. 아 내려가야겠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차 안에 숨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차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고 안락합니다. 그렇게 적들이 줄어들길 기다리고 있는데 적이 차를 타고 붙어버렸어요. 적은 집안에 들어갔다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움직였다간 적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공격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Hey, hey, don't shot. I'm your friend, okay? Drop the gun. 아, 총, 총, 총. Hey, drop t hey. what are you doing now, hey man? Calm down, take it easy. 아, 아, 아. 어, 뭐야? 너 아군이구나 그래. 야, 이거 하나 먹으라야.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갈게. 그렇게 저걸 두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팀밍으로 정지를 당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 총 뭐야? 선넘네 야, 너가 이거 타고 가라 그래. 내가 저거 타고 갈게. 저 친구와 같이 다니면 재미는 있겠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 왜또 따라와. 야, 너 정지 먹어 그러다가 에이 고어웨이 오케이 하나 하나 헬로는 무슨 말 헬로 빠이빠이 오케이 고어웨이 렛츠고 오케이 저 친구가 만약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잘 꼬셔서 1등을 해봐야겠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은 적은 한명 남은 적이 아까 그 친구이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어딨냐 저쪽 바위에 있나? 마지막으로 남은 적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어요. 아까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내려서 적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 짧죠? 음...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구만. 안 쏘나? 어? 안 쏘는데? 저 멍청이... 나 파밍 중인데... 안 쏜다. 안 쏜다. 아! 아.. 소리좀 봐봐 아! 네번째 기회입니다 남은 적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적에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얌전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기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갔어? 뭐야? 헤이 hey. 하이 에이 에이 노노노노노 에이 노노노 도인샷 오케이 에이 노노노노 에이 노노노 도인샷 오케이 오케이 잠시 후 마지막 자기장이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은 왼쪽에 보이는 절벽 위에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연막을 까고 구상싸움을 준비했어요 자 온다 자 이거 구상만 잘 먹으면 이긴다 자 먼저 키트 하나 먹고 자 바로 구상 구상 구상 지금 아진통제 뭐야 아조전안네 이거 왜 아이템이 올라가냐 아. 아직 아포기하기 이릅니다 적에게 구상이 별로 없다면 제가 이길 수도 아니, 있...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웃음>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웃음> 아니 없... 다섯 번째 기회입니다 나머지 는원 3명. 마지막 자기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절벽 아래에 한명 있고. 폭, 폭, 폭, 오우. 아, 제가 문젠데. 아, 쟤를 어떻게 하지? 한번 유혹해봐. 꼬셔볼까? 해헤 해. 헤 아, 안될것 같은데. 일단, 구상 챙기고, 풀더핑 가자. 저는 시체에 있던 구상을 챙기고 마지막 구상 싸움을 준비했어요. 자연막 하나 까고 하나 더연막 하나 먹고 둘 중에 하나는 기절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게 저는 총 없이 치킨을 먹는데 성공을 했고 적의 시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없네?